어때 어때? 그거네 그거 여름 가지톤 진짜 극혐이다 진짜 아 그리고 제가 어제 그거를 봤거든요 그 뭐냐 저희 요원님들이 그거 알려주셨어요 동수백 그옷 같은 거 만들 수가 있는데 어 맞아 마이디자인 마이디자인 그걸로 그하프마 옷을 만드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알려주셔서 그거를 좀 거시기를 찾아봤거든요. 어, 근데 진짜 이미지 그 봤는데 완전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동네 아리 있네 아리 그죠? 야 아리야! 개소리하지 마세요. 가지마! 아리야 무슨 소리야? 야마 아리지만 옥수 아옥수래아이 까지 냥냥냥 착용하기. 홀 신기.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만, 머리통 좀 벗어봐. 응? 자, 어때? 자, 조금 더 풍경이 좋은 곳으로 가보자. 자, 어때? 사진 어떻게 찍더라? 다 까먹었어! 쥐잉. 어때요? 어때, 어때? 그거네 그거 여름 가지톤. 자그 극혐이다, 진짜. 팽이 꼴 입어보는 거야. 지금 착용할 수 없어. 왜? 앉아 있다가 옷못 갈아입냐? 야, 진짜 어이가 없네. 이번엔 설록이. 중. 이것도 너무 귀엽다, 그렇 카메라 그거는. 오, 귀엽다리. 오. 좋다. 이거는 소고미. 진짜 완전 똑같이 찍었어, 그죠? 이거는 아까 코랭이 거, 그리고 이건 빼옹이 거. 근데 진짜 진짜 똑같이 찍으 진짜, 그죠? 진짜 똑같네. 그리고 이건 장이, 짠. 장이 거. 그리고 이건 우장이 거. 우장이 거. 이거는 제 거. 브리트니드 점레 햇냥이라고 써있네요. 그죠우와 뒤에도 있다. 이거 봐, 뒤에. 뒤에도 그지 모양이... 그지, 그, 그지 모형이에요아술록 모자 쓰고 아까 설록이 그걸 입었어야 됐네. 그쵸? 짜잔! 사실 저는 설록이었습니다! 두둥탁 제법 그럴싸하네요. 그죠 어때요? 설록이 같나요? 설록인 척하는 햄냥인 거다 아삼 설록이라면 체력으로 증거를 내놓으시죠? 아 죄송합니다 설록이 아닙니다 수고 옷 찍은 요일입니다 오! 그라데이션까지 맞춰서 찍어주셔서 너무 놀랐어요 실물로 보니 더 최고네요 후후 맞아요 맞아요 짱입니다 존엔 짝입니다 짱입니다 짱입니다 오